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은 참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올해부터는 어떤 재인, 재이, 제안. 근데 그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역사입니다. 제가 네, 오늘 차수 하나 가져왔어요. 네. 네, 한번 봐 주세요. 입설구설입니다 이분은 올해 내년 현년 아홉수까지 37월 38, 39까지는 자기 입설구설 자기 행동 조심 다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제인, 제의 제안으로 인해서 좀 뭔가 자기가 조금씩은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뭘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구설은 따르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고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동을 막 유난스럽게 해서 튀는 사람이 아니라 딱 봐도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심성은 이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곧은 사람이긴 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은 참 흔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성우는 어떻게 좀.. 이성우는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계속 여자를 따르는 건 아닌데 계속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주변에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음음.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결혼을 좀더 늦... 늦게 해야 된다고 보고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야 못 하는 건 아닌데 39, 아홉은 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좀 많이 늦은 편은 하, 이긴 하죠. 근데 39은 넘어야 이분이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살, 살아갈 수 있고 이분의 기운으로 봤을 땐 이성운이 다시 좀 생긴다 하면 알린다 그 되나? 오픈 뭐 본인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하받고 어 그래 뭐 이런 인정해 주는 주변에서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게 네. 가능 응. 보기에는 가능하고 근데 지금도 뭔가 이제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분 배우 김선호 씨예요. 아. 예. 네. 뭐 어, 갯마을 차차차 나올 때 봐도 엄청 잘 나갔어요. 어, 갯마을 차차차로 이제 완전 스타덤에 올랐는데 음, 음, 음. 논란이 터졌어요. 김선호 씨가 뭔가 올해는 뭔가 이런 거다없수다 음. 이렇게 없어지고 좀잘 될까 해서 어, 막가져어요 없어. 음, 없어지진 않죠. 꼬리수처럼 따라다니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 사람 그냥 있어도 아까 주목받는 사람이라서 빛이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이 많아. 이분이 조심해야 될게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뭔가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일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이성은도 같이 들어와 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일이 많잖아 그럼 여자도 많이 따라 들어와 일복 여자복 다 있는거죠 어찌보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인거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내세우고 자기 행동을 다 주목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근데 일, 일적인 것도 드라마보다는 영, 영화나 연극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더 좋고 지금은 일부러 좀 본인이 안 하는 건가요? 본인은 실제로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어떤 조건도 있을 거고 어떤 제안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마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0대 돼서도더잘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쯤은 한번 근데, 그 때도 한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구설 시비수 따르고, 여자 문제로 또 엮이고. 이분, 가장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여자.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따르거든요. 이 사람이 뭔 조심을, 뭔 조심을 하겠어? 무슨 돈, 뭐, 어디 투자해서 뭐돈 조심을 하겠어요? 잘 생긴 것도 잘 생긴 거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이런 자기의 끼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렵게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다시 또 먹길래 난... 난... 음... 뭐, 뭐 이런 일이 아니여야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걸로 근데, 사람과의 문제는 맞아요. 이, 지금은 이제 여자로 문제가, 이성으로 문제가 좀 거론돼서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지, 이제 어디 이게, 연예인이라면 자기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야. 뭐 개인으로 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 소속되어 있고, 어디 회사가 있고, 막 이를, 이럴, 거야. 근데, 그런 이제 회사나, 데, 그런 소속, 소속사? 이런 데에서도 뭔가 이제 트러블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